는 65세가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데 교통비가 안 들었는데요. 앞으로 70세로 방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뭐 태어나서 뭐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병장수고 불로장생이 있어. 진시황도 사람들을 이 제주도까지 보냈다고 하지요. 그래서 서귀포가 서쪽으로 돌아가는 불로장생약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서쪽으로 돌아간다해서 서귀포라고 하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로명사지요. 그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생로병사, 이 병사가 중요하죠. 나이가 우리가 보통 75세까지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나 75세가 되면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웰다잉 well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또는 우리가 잘 아는 9급 8사 23사라고 하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후손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아, 죽음이다. 웰다행이다라고 well, 얘기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75세부터는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뭐 어,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쯤은 계속 병원비가 아, 들지요. 뭐, 보통 누워계시다가 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 여러분 10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쓴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관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신속함이 감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것. 그리고 70, 80이라는 러죠그 당시에는 뭐 70, 80이면 은 오늘날 한 120세 정도로 얘기하지않습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냐 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90세가 넘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 은 병원비가 많이 들고 이러는데 우리의 소망 즉 웰다잉 well, 아니면 9급8사 234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성경에서 보면 한 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 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모세같이 120세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노화가 눈에 오죠 제일 먼저 눈부터 옵니다 노화 오는 게 눈이 오고 머리가 오고 위장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열심히 걸어 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입고 자기가 음식을 먹고 할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정말로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전에 갈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네 절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네 절이 나오지만이 마가복음에는 여섯 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보면은 여섯 줄을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여섯 줄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1절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한 사건이고, 32절부터 34절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사건이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장소를 자세히 본문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은 집 안에서 치유했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문 밖. 밖에서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시간을 보면 은이 유대인들은 오후 6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날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을 치유한 사건은 아마 6시 전이고 이 많은 사람을 치유한 것은 오후 6시 이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한식일날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치유해줬지만 은이 많은 병자들은 유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후 6시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한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죠. 시몬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열두 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이 시몬 페드로만 결혼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리도 전서 9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몬 페드로 엘라오로 베드로가 캐바지.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결혼 한.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초대 교황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지금 뭐 200몇 대인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그 초대 베드로가 교황이니다 차원을 많은 사람들이 32자부터 33 4절에 경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후 6시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육적인 환자와 영적인 환자로 부류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말하지 말라고 두 번째 감구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1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지 특별히 여러분 30절과 31절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여러분 30절과 32절에 예수님은 구원자 혹은 치료자입니다. 베드로 장모님이 아프다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y e 웠다 e 다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e 모든 병자와 귀신 들 e 자를 예수께 e 려 오니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치료자고 구원자라고 생각해 가서 문제를 해결하달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 분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든 사람들은 보통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지요. 약도 있었고요. 그러나 불치의 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약으로 치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병원에 가서 한시적인 선고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치료진 예가 많지요. 나은 예가 많습니다. 의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찾느냐 하는 거죠. 전화를 먼저 거느냐 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화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내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오늘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 치료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거저 마셔라.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은 전문가는 시간당 돈을 요구합니다. 비싼 데는 뭐 시간당 30만원 요구하는 데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가서 문제를 의뢰하는 데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거절도 안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 갔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 갔을 때 포도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지. 여러분, 오병이여 사건 때 어린 그 아이에게 5병이어가지고 5천명이 먹고도 남았지 않아요. 1 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께 갔을 때 해결됐다는 거죠. 베드로의 빈 배가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 말을 들었을 때그 상황이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수도록 잡혔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예수님이 배 타고 갈때 폭랑이 갈리오수 있을 때 빠져 죽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을 바닥 꾸짖을 없겠어요. 잔잔했다는 것 인생의 어려움이 올때 해결해 주실 분은 옆에 사람들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때때로 잊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2 8팔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 수광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광어 무거운 짐은 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무거운 짐과 달라요 예수님 때는 이재배 생활 하는데 너무나 어렵던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예배리는데 너무 613가지가 짓눌러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은 그런 거안 해도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장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삶을 사는 동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환란과 절망이 있을 때 이것을 전문가나 이웃이나 전화를 붙잡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가서 거기서 해결받고 힘을 얻으라는 겁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대로 따라가면 은 우리 안에 모든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떠나고 고치고 옵니다. 31절과 34절에 나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키고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켰고 또 3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런데 똑같은 본문 누가 보면 8장 40절에 보면 은 고쳤다는데 어떻게 고쳤냐면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권능이고 권세가 있다는 거 그냥 보통의 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손은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구치어온 사람들이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어떤 차별이나 지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오늘 베드로 시몬의 장문 한번 보세요. 시몬의 장문은 여자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차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지만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다. 병에 불문하고 지위에 불문하고 신분에 불문하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았다. 야 내일 치료해 줄게. 내일 와. 한 시간 뒤에 갈게. 그렇지 않았어 즉시 치료해 주고. 즉시 나았다. 응.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치료 받고 어떻습니까? 감기 걸려도 3일 약 주지요. 3일 후에 오라고 그랬어 아니면 일주일 후에. 뭐한달 후에. 6개월 후에. 저도 뭐 병원 가서 9개월 후에 오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후회 오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다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어땠습니까? 신의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형 아론이 송아지 만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 쪽에 붙은 사람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송아지 쪽에 붙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죽어버립니다 누구에게 어떤 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100% 신뢰하느냐 신뢰한다는 그분을 잡는 거. 여러분,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번청할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희가 내음성 듣고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같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구라는그 단어가 뭡니까 같이 한 가족이 같이 식사 예수님 전화 여러분이나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나가야 된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우리가 잡지 않기 때문에 놓친다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손을 꼭 잡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여자 큰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나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내 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예수님을 꽉 잡는 그런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 그래서 삶을 살기를 추관합니다세번째는 네. 네 수정 들더라는 겁니다. 31절에 나왔습니다. 수정 들달시몬 심원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다음에 수정 들더라는 겁니다. 수정 들더라는 것은 1장 13절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천사들이, 사탄들이 수종, 천사들이 수종들, 천사들 수종들. <웃음> 여러분, 그러나 이 수종들다의 헬라 디아코네오는 10장 45절에 보면 섬기다라는 말도 됩니다. 10장 45절에서 섬기다로 번역했고, 오늘 31절에서는 수종들다라고 번역. 여러분, 이 수정 들다. 장모만 수정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지만은 수정 들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구가 채워졌고, 자기의 만족이 되니까, 자기의 병 치료가 끝나니까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하는 거볼수있었죠 병원에 가서 죽을 병이 걸려서 기도해서 나았고 산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나은 다음에 아 주여 내가 낮춰주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았으니까 전혀 안열시다 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그러지 않았다. 자 병에서 나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나 힘이 없어. 나 내일부터 일해야지. 제 바람은 어떻게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거다 내려놓고 수정 들었다. <웃음>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베드로, 심은 베드로의 장모 같은 삶이냐 아니면 많이 치유받은 그런 삶이냐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은 섬기는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죠. 돌이켜보면 해야 될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시몬의 장모처럼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감사하는 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내 잘난대로 살고 있는지, 어떤지 체크해 보자.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내 힘으로 내가 나왔다고. 여러분, 겸손하다가 어느 날 문득문득 교만이 나타난 예수님이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본이냐면 부활절 때 많이 하죠. 세족식 하는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했다. 세족식 해주셨다. 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종들 중에 가장 천한 종이 신발끈 묶어주고 발 씻어주는 거라 했죠. 가장 천한 그섬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청을 받으면 감사를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섬김을 통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죠 행위하는 것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와서 손발로 행동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행동하지 않으면 가식적인 감사가 될수 있다는 것 립서비스만 될수 있다는 것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는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이 말씀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연민과 공혈과 사랑과 동정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서 그냥 뭐 대접받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모른척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그 당시에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보다가 다른 사람, 저 아픈 사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 연민이 더 강했다는 거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보다는 타인을 위한 배려심, 연민, 긍휼, 사랑, 동정 이런 마음이 더 강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예 예수님은 선한 목자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양을 지키지만 사꾼 목자는 어땠습니까? 어려움이 올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사꾼 목자는 이익을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는 이야기 예수께서 눈물 예수님이 딱 눈물을 흘리 예수님이 신약성 경님은딱 3번 눈물을 흘립니다. 그 중에 한 사건 나사로가 죽었을 때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눈물을 흘렸다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절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지석스 웹트 딱두 단어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 여러분 눈물이 잘안 나와요 그것과 같이 공감됐을 때 몰입됐을 때 눈물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연민이 강했고 정말로 불쌍했고 사랑이 넘쳤대요 리 눈물을 흘렸다 연민의 눈물 흘렸다. 우리도 정말로 연민 예수님처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겁니다첫 번째, 소통입니다. 주변 사람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것은 곧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것이 소통하는 거. 나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알고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지만은 반응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이웃들과 부부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소통되어야 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문제를 시시콜콜한 문제라도 간구해야 돼. 오늘 옛 스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는 것도 여자 왔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간구했다는 거. 고쳐달라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하면 그분을 꼭 잡지요 그러고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란 확신이 있으면 늘 예수님을 동행한는거 예수님 꽉 잡는 세 번째는 빡 잡은 다음에 은혜 받고 은총 받은 다음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내 믿음이 이 자리에 스톱되어 있다는 거니다 헐리우드 액션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내 믿음이 진보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거 관심하면 거기서 스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앙자 잘하기 위해서 반응해야 된다. 여러분, 대시록 7장에 보면, 7장 10절, 큰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니,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영적인 괴롭힘인 귀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니까 우리는 다른데 가서 간구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잡을 필요도 없고 나의 신앙의 진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여러분 시편 3장 8절에 봐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때리소서 여호와께 구원이 여호와께있기 때문에 그 복을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시편 3.8절에서 이야기합니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영적으로 괴롭힌 귀신이 떠나가며 물질의 축복이 임하며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잇도다 라고 믿으면 간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반응을 보이는 영적인 진보가 있다.